오늘은 석고 방향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석고를 컵에 가득 채우시고 물을 반만 따르겠습니다. 미세근한 물이 좋습니다. 여기에 모기를 퇴치하는 에쇼오쇼오일이에요에시트로델라 다섯 방울, 디테리도 다섯 방울, 페넬스위도 자 다섯 방울, 시나몬 잎도 예, 다섯 방울. 그 물에다가 이를 토탈 2 0 방울 넣고 얘를 섞어요. 잘 휘저어서 붓습니다 석고를 섞어요 이 물이 석고와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너무 되지 않도록 지금은 말랑말랑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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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들만 모아서 이렇게 속고방향제 만들어서 침상에 두셔도 되고 두몽증이 있는 분들은 잠이 잘 오는 뭐그래프프루이라든지요런 라벤더, 카오말 로만, 뭐프랑킨센스뭐 희소 이런 애션쇼들로 이렇게 속고방향제 만들어서 어 방에다가 이렇게 비치하셔도 됩니다.